안녕하세요, 놀먹입니다. 잉글랜드 독일을 찍고 드디어 레알 마드리드 편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105화부터 150화까지 펼쳐졌던 긴 여정이 또한 편이 끝나게 된 것인데요. 과연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르커스 강은 105화부터 레알마드리드 소속으로 뛰었죠. 그런데 마르커스강과 레알마드리드의 인연은 p 1 7 선수 커리어보 제80화부터 시작되었죠. 당시 두 팀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만났고 미넨 소속이었던 마르커스강이 연장전 쐐기 PK골을 장려시켰고 바이에르 미넨이 우승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두 팀은 후에 148화에서 다시 만났고 마르커스 강은 바이에른 미넨 소속이 아닌 레알마드리드 소속으로 막판 PK골을 포함한 멀티골에 힘 입어 팀의 우승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마르커스 강이 레알마드리드에서 뛰는 동안 프리시즌 국가대표 경기를 포함해 총 90골을 넣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득점이라면 136화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나온 환상 중거리 포였죠. 여담이지만 레알 마드리드 거리에서 저번에 비해 중거리 득점이 많이 나온지라 정말 힘들게 선정을 하였죠. 가장 재치있게 넣은 골이라면 146화 포트넘과의 경기에서 나온 득점 장면이죠. 로빙 패스를 재미나게 받아서 넣은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커리어는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에서의 모습이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는데요. 첫 시즌에서는 마르커스 강은 코파델레이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진한 덕에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리그 우승으로 겨우 만족을 할수 있었죠. 두 번째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그야말로 각성을 하며 시즌 무패로 트래블을 달성하는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마르카스 강이 스페인 무대에서는 적응속도가 다소 늦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 빼놓을 수 없는 팀들이 있죠. 바로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바르셀로나와의 엘클라시코는 고전을 한 적이 있었죠. 특히 첫 시즌엔 네이마르의 활약 때문에 진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는 좋은 상성을 보였으며 마르커스 강이 종료 직전 결승골을 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많이 만난 팀이 있습니다. 바로 레알 소시에다드죠. 레알 소시에다드와는 한 시즌에 리그 2번, 스페르코파대 에스파냐 2번, 코파델레이 2번, 총 6번을 만든 적이 있었죠. 그래도 무페로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대표로서도 마르커스 강은 맹활약을 보였죠. 지난 월드컵에서는 아쉽게 4강에서 탈락했었지만 이번에는 무려 우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였죠. 이로써 마르커스강은 꿈에 그리던 월드컵 우승의 꿈을 이었습니다또 뭐 요새 A매치에서 부진한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요. 이상 레알마드리드편 총결산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클럽에서 마르커스강이 맹활약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다음 클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여기서 끝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